우리 기독교인은 투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.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 기독교인은 나 자신을 위해서 투표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. 인데요. 세상은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하잖아요. 내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다라는 그 만족감도 있지만 내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, 그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내 삶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투표에서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. 나의 소중한 그한 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우리의 이웃인 사회적 약자,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를 하는 거죠.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다 생각합니다.